지수부터 간단히 볼게요 요때 역별 끊고 급등이 크게 나와줬지만 도중에 크게 밀리는 구간이 있었죠 이번도 유사하게 역별 끊고 올라가주고 있지만 이전 초록처럼 밀리는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는 더 갈지 무너질지 저도 알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은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은 현금화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과거의 지수 리딩입니다. 요때 현금화 경고 드렸고요. 현금화 경고 드렸던 이유는 요게 하락 1파고 다음 하락 2파 나왔고 이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 3파가 크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이제 손절 늦었고 다시는 없을 풀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건 하락 3파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파동은 하락 3번 나오고 상승 파동이 나와주고요그 다음에 또 다시 하락 3파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요 역별 구간과 여기 역별 구간이 동일하게 나온거죠. 이거는 제가 만든 기법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이론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만든 파동 이론이고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마작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두시면 좋아요. 하락 세번 상승 세번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반복이 된다. 그런 파동을 숙지하면 1파 나오고 2파, 2파 눌러줄 때 다음 3파가 나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3파 놀이는 추천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의 HLB, 이것도 1파 끝나고 2파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2파, 다음 2파 끝나고, 3파 나오는 거 기대하고 추천드렸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3번씩 반복이 된다. 지수 간단 분석 한줄 요약. 요 때처럼 큰조좀 경계하고 현금화를 좀 해두자. 다음 추천주 결과 볼게요. 에코프로, 어, 역시 파동접근으로 추천을 드린거고 6만원에서 추세하단에서 하한가 나왔을때 강력추천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전고돌파 나올때도 추천을 드렸고 최근 11선 이탈없이 쭉쭉쭉 올라갔죠 계속 홀딩사인을 드렸고요 지금은 3일전에 11선 처음으로 이탈하고 오늘 15일선을 또 처음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고점에서 쌍봉이탈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M자로 이탈이 나오면 조심을 하자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바닥에서 W가 뜨면서 돌파가 나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M자로 이탈이 나오면 큰 하락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요큰 추세는 아직 지켜주고 있지만 단기 추세는 무너졌으니까 조심을 하자 이전에 하잉크코리아 고점에서 쌍봉이탈 나올 때 여기서 크게 빠질 수 있다고 경고드렸고 크게 빠졌고요. 여기서도 역시 쌍봉이탈 구간이기 때문에 경고드렸고 크게 빠졌습니다. 밑에서는 또 M을 거꾸로 뒤집은 W 반등이 나올 때 추천드리고 단계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렇게 M이랑 W 반대로 보면서 M은 이탈시에 조심하고 W는 돌파시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조금 더 각오로 가서 작년 4월부터 엄청나게 크게 오른 고점에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경고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밑에서 W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W가 나온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죠 다음 신원종합개발 얘도 8월부터 크게 쭉 올랐다가 M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경고를 드렸고 크게 빠지고 이제 또 바닥에서 재추천하고 90% 상승이 나와줬고요. 카카오도 고점에서 쌍봉이탈 구간이 있었습니다. 14만원 이탈하는 자리에서 정리를 시작을 했어야 하는 거고요. 분할 매도를 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랑 쌍봉이탈이 나온 구간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자리였고요 이거는 뭐 해외 선물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17년에 100만원대에서부터 추천을 드렸고 크게 상승 나오고 또 무너지고 또 여기서 2000년도 1000만원 밑에서 추천드리고 또 급하게 올라왔죠 한번더 빠질 때 4천만원 부근에서 재추천드리고 또 8천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이후에 빠질 때는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쌍봉이탈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탈 나오면 앞에 봤던 종목들처럼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끄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지독한 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역배열 끊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줬고요 여기 역배열 끊고 역별 끊으면서 또 4천만원 정도까지 올라와줬죠 여기 쌍봉 이탈하는 구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EV 첨단 소재 역별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최대 100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일봉상으로는 갯매우기 구간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4월 19일에 최고점 은봉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점 은봉 윗꼬리 이런거는 경계를 해야 되고요. 오늘 하한가까지 나오면서 8천원 가까이 무너졌죠. 이런거는 뭐 여기서도 무너질 수가 있었던 자리였고 뭐 어디서든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엄청난 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폭탄 돌리기가 조금 늦게 나왔다 보시면 되는거고 1200만원 수익 600%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천하고 단기 운 좋게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 추세 매매로 이렇게 큰 수익률 큰 수익금 보셨고요 4월 19일부터 또 매도 사인을 드렸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계시겠죠 가만히 홀딩하지 말고 하락할 때마다 대응해준다 이거는 박셀바이오 일봉차트고 추천드리고 상한가, 상한가 다음 날또 급등 노랑이탈라면 보라까지 크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보라이탈하면 다음 481선까지 빠질 거라고 5만원까지 빠질 거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지금 5만원까지 한방에쭉 빠르게 빠진 상태죠 최근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목표가를 10만원까지 또 가지고 마냥 홀딩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렇게 하락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는 400% 2억 수익 인증까지도 있었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전에 매도한 거랑 현재 들고 있는 거랑 합치면 수익이 더클 겁니다 에코프로도 100만원까지 목표가 잡고 홀딩해야지 하다가 혹시나 만약에 혹시나 무너지게 된다면 수익을 다 반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할 때잘 매도를 해주시고요 한방에 다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면서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분할 매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박셀바이오 추천 타점은 45,000원. 작은 박스 돌파할 때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튀고 빠질 때 분할 매도를 했어야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튀었다가 빠지게 된다면 제가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꼭뭐 가치 매매 이런 거를 운운하시는 분들은 전혀 제 말을 안듣고 마냥 홀딩하다가 수익반납을 다 당하게 되죠 이때도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아이는 주린이네 차트쟁이네 박셀바이오의 가치를 모르네 나는 하락하면 더 사겠다 분할 매도할 재료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어, 최악의 결과를 보게 되는거죠 여러분들의 자산을 제가 지켜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그저 아집으로 홀딩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봤죠. 삼성전자로도 지겹게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10만원 도달 안하고 무너졌죠. 목표가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할 때 가만히 들고 홀딩했으면 손실 전환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분할매도 시작했으면 수익 잘 챙기고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무조건 목표가 닿기까지 가만히 홀딩하지 말고 추위를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한다. 하락시의 분할매도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100만원까지 홀딩해야지 박셀바 10만원까지 홀딩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락시에 제발 대응 좀 하자.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정배열 구간 끝나고 역배열로 빠질 때 가짜반등 노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성공했고요. 이때는 실패했고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가짜반등 한번 주고 수익 났죠. 또 빠지고 가짜반등 한번 더 주고 빠지고 이걸 노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는 성공하고 여기서는 실패했고요. 이때는 초보자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때 빠릿빠릿하게 잘 챙겨 먹고 나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런 정배열 자리에서 하시고 고수분들은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가짜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물리면 끌려 내려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물려도 올라갈 확률이 크니까 초보자분들의 자리고 여기는 고수의 자리다. 지금도 자 정배열 끝났고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뭐 가짜 반등 정도는 또 노려볼 수 있겠으나 초보자분들이 할 자리는 아니죠 지금은 과거에 이 자리와 좀 유사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초장기적으로 보면 10만원 이상 또갈 수도 있겠죠 저는 계속 파점을 보면서 제 추천을 드릴 거고 마냥 쭉 홀딩 시키진 않을거예요 박셀바이오를 그러니까 이미 최근 여기서 추천했고 오르고 빠지는 자리에서 전략매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40% 수익에서 60%구나 60%, %구나. 60 수익에서 8%까지 내려왔어요 어. 이게 뭐한 짓이고 어? 가만히 끌고 있으면 <웃음> 기가 찹니다 그렇죠 이거를 왜 10만원까지 홀딩해야지 하면서 수익 반납을 다 당하고 있냐고 박셀바이오 수익인증 거의 다 40% 이상 때가 많이 있었죠 430만원 47%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정리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소니드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하루만에 22% 3일만에 29% 수익나와줬고요 일봉 박스 돌파 자리에서 바로갑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항상 초록을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바로갔지만 초록으로 대응을 하자 일봉이고 요날 추천드렸습니다 장중에 6천원에 추천드리고 종가 베팅으로도추천드렸고요 바로 단기에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 지금은 요렇게 큰 추세 박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박스 여기서 맞고 떨어졌고 제가 주요하게 저항을 줬던게 7500원입니다 7500원을 2차 저항대로 가장 주요한 저항대로 드렸고 여기는 과거에윗꼬리 구간이랑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7500원 7600원 정도 이제 여기서 대부분 분할매도 하고 이후에 하락할 때또 하락시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겼겠죠 현재 손실자분들은 여기까지는 하락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추세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고 있죠 이렇게 왔다갔다 해주는 흐름이니까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추가 하락은 좀더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그 밑에 장기평 두개 여기 2차 지지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급락이 나왔죠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최대 50%까지 수익 나왔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윤석열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적대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다 개박살이 났죠. 화장품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는 면세점 관련주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요 추세 이탈하고 수평 지지도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요 장기 이평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